All right. <웃음> 아, 나오지, 글래? 도시 국가에 들다 먹었어요. 내 <웃음> 목엔 네, 뭐이 앞에 사람들 다 문구 보러 가는 거야. <웃음> 아니 같은 어 길갈 <웃음> 이유가 없죠. 귀엽다.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너 이동할 때마다 하나 하나 다 찍잖아. 어 맞아. 근데 너 준비하는 것도 막 찍었어? 준비하는 거? 어떤 준비안 찍고 마. 아, 그럴 <웃음> 정신 없어. <웃음> 어, 출근할 때뭐 찍어. 출근할 때? 어, 지하철 탈 때만. 그거 안 찍는데. <웃음> 아니 무슨 일을 있을 때만 찍는데? 그냥 운동하러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면상편집은 해봤어? 안 해봤는데? 나 어디서?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주인도 이렇게 찍는 거같데어 근데 나랑 같이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건 같이 찍고 너 나중에 여다가 농구 보러 가요날 <웃음> <웃음> <콘서트 달콤한사 place. 웃음> 네. 거야. 얘기하지 말라고. 어디로 <웃음> 가야 돼? 야, 저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거 맞아? 우리랑 같은 길 가는 거야? 맞아? 그런 거다. 맞는 역시. 갔는데 딴거 보는 거 아니야? <웃음> 나 예전에 <웃음> <웃음> 나 예전에 총민영화제 갔었거든? 응. 그전생 세인님이 받아 와가지고 기혜수 그 봤던 거. 갔는데 사람들이 KBS를 갔는데 줄을 막서 있는 거야 응. 그래서, 어 여긴가 보다 하고 같이 섰는데 무슨 레드카펫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, 어, 원래 이렇게 허접하게 하나? 이렇게 응. <웃음> 생각했는데 계속 기다렸어 그럼,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야 응.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영화제 하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아니 장원영 태근길기다리고 아, 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아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이러고 장원영 <웃음> 태극길 그 경호원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영화제 어디로 가냐고 갔는데 대박인 거야 갔는데 레드카펫 쫙 있고 아, 응. 스킬 크게 응. 거기 기다리다가 장원영 퇴근하는 거볼 뻔했어 장원영 <웃음> 태근길 I love the food. 음.